자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그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 시간까지는 이제 뭐 고객 순송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수익인식에 대한 일반 사항들이 제 봤었는데, 어 이번 시간에 이제 풀어드는 그 13번부터의 문제는 건설계약에 대한 사항이죠. 건설계약에 대한 규정이 그 고객, 그, 저기 고객과의 수익에 대한 어떤 그 기업의 기준, 거기에서 이제 좀 빠졌는데, 빠진 게그 건설계약에 대한 사항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세는 2001년도 1월 1일에 서울시로부터 계약금액 700만 원의 어, 건설 계약을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 3년 말에 완공이 된다. 이제 3년짜리 건설 계약이죠. 그 다음에 건설 계약 관련된 자료가 다온것 같은데 자료의 제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 추정 총 계약 원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단계 발생 원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금 청구액이 나왔고 이제 회수액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뭐 단계 발생 원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누적 원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예상 추가 원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진행률이라는 걸 우리가 산정을 할 때는 항상 주의해서 자료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동건설기업과 관련해서 진행기준으로 어, 진행 수익을 인식하는 국세가 20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실, 아, 손실이네요. 손실액은 얼마냐. 그리고 어, 진행률을 어떤 걸로 이제 사용을 하냐. 주어진 자료에 따른 진행률로 한다. 이제 진행률에서는 이 원가 투입에 대한 진행률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진행률은 그거 외에도 다른 방법 쓸수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3년간에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총 예정 원가가 얼마였냐면 600만원 이었죠. 그래서 그 600만원의 총 예정 원가가 예상이 될때그 중에서 단계에 발생된 150만원 만큼의 그 원가가 발생이 돼서 첫 번째는 25% 만큼 어 진행률이 이제 어 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600만원이 예상이 됐고 그중에 150만원이 투입이 된 거예요 자, 근데두 번째 연도에 가서 보니까 추정총 계약원가가 어떻게 됐냐면 750으로 바뀌었어요 계약원가가 추정총 계약원가가 750이 바뀌면 전체 금액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어, 그 우리가 처음에 예상할 때 6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750만원으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얘가. 그럼 750만원 올라간 상태에서 두 번째 발생된 원가가 얼마냐면 450만원이죠 그럼 이 450만 원만큼이 증가하게 되면, 그럼 이 450만 원만큼이 기존에 있었던 150만 원하고 450만 원까지 합해서, 지금까지 발생된 원가는 총, 어, 얼마냐면, 550이 되겠네. 그죠? 아, 500, 어, 600만 원이 되겠죠? 음. 그래서, 지금 750 중에 600만큼의 투입이 된 거죠? 그러면 총 8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원가가 바뀔 때는 항상 누적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150만 원이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50이 투입이 됐어요. 전체 투입된 금액은 600만원이죠. 그 다음에 그 600만원은 750만원에 대해서 80%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진행률에 대한 산정 방법, 이제 이렇게, 아, 모양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80%는 전체 발생된 원가, 그리고 총 예상되는 이, 어, 그총 예정 원가, 그걸로 이제 진행률을 이제 찾은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도급을 얼마 했냐면 700만 원에 이제 계약을 했어요. 이게 이제 도급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약된 금액이 700만 원이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750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700만 원만큼 계약을 했다면 결국 손해가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예상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2002년도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손실이 예상되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6년도, 아 1년도까지는 손실이 예상되지는 않았지만 7년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원가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진행률에 따른 계약 수익과 그 다음에 계약 원가를 찾는 방법을 쭉 이제 계산해 을 보자고요 처음에 발생되는 원가는 일단 누적원가예요 1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총 예정원가 처음에는 600만원 예상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진행률은 25%가 되겠죠 그러면 계약 수익은 전체 도급금액에다가 25%를 계산한 175만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 원가는 당연히 600만원에 대한 25%니까, 그게 이제 150이 되겠죠? 단계 발생된 원가를 그대로 지어하면될 거야, 아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도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25만원 만큼 이익이 난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연도에 가서 보니까, 총 600만원의 누적 원가가 이제 발생이 된 거죠? 어, 이건 이제 누적 원가로 이제 쓰니까, 누적 진행률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상되는 금액은 750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 그, 뭐야, 그, 진행률은 80%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 수익을 계산하면 700만원에 대한 80% 거기에서 전기에 발생된 175만원을 뺀 금액이 단기에 계약 수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 원가도 마찬가지죠. 750, 즉 전체 금액, 어, 거기에서 80%를 계산한 금액에서 전기에 발생된 150만원을 뺀 450이 될 거예요. 단기에 발생된 450만원이 이제 여기에 계약 원가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연도에는 65만원만큼 손실이 나는 거야, 지금. 예. 자, 그러면 이제 3차 년도를 이제 보자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2차 년도 말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차 년도 말에. 750만 원이 예상이 됐고, 그러면 이제 3차 년도까지 가면 750만 원이 발생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750만 원의 전체 누적 원가가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0%의 완성도를 가지게 되겠고, 그러면 그때 이제 계약 수익은 남은 금액, 700만 원 중에서 저만큼 인식을 하고 남은 금액 14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계약 원가는 150만 원만큼 이제 추가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3년도 시점에 예상되는 손실은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제 2년도 말에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자, 근데 그 10만 원만큼 2년도 말에 예상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손실액을 미리 땡겨가지고 잡으면 그 다음 년도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건설계약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해에서는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그 손해를, 즉 손실금액을 미리 당계 땡겨서 잡아요. 그래서 그 손실금액을 단기의 손익에다 반영을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10만 원을 미리 땡겨서 잡자는 얘기예요. 언제? 예상되는 시점에. 그래서 그 10만 원만큼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서 계약 원가에 같이 포함을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손실액은 75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년도 시점에서 보면 만약에 이 10만 원을 여기서 미리 땡겨서 썼단 말이에요. 그 10만 원은 뭐냐면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그 계약 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가를 여기서 실제로 발생이 되지만 그거를 비용 처리하는 시점은 여기란 얘기예요. 그럼 결국 그 다음 연도에 150만 원만큼 발생이 됐을 때이 원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미리 땡겨서 잡았으니까 그거는 원가에서 차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50에서 플러스 10만 원을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다시 환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 연도에는 0이 되는 거죠. 손익이.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건설계약 관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건설계약에서는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가 문제 대부분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한 손익을 계산하는지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거고, 계약 수익과 계약 원가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을 뭐라 그러냐. 예상 손실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계약 이익이 첫 번째는 25만원 플러스가 나왔어요. 이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75만원 손실이 나오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여기 되는 거죠. 자, 이 75만원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손실이 예상되는 어떤 건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총 예상되는 총 원가 거기에서 도구 금액 700만원 있죠.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이 뭐냐면 총 예정되는 그 손실액이에요. 50만원. 거기다가 전기까지 인식했던 계약 이익을 더해주면, 그러면 이제 75만 원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하시면 돼요. 이 논리는, 어, 전체 이익은 어쨌든 간에 전체 건설 계약, 건설 계약과 관련된 손해, 손실과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계약 금액은 7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총 예정 원가가 750이었어요. 그럼 750을 빼고 나면, 그러면 결국 남는 금액은 50만 원이 되요죠 손실 50만 원. 그러면,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에 이익을 합한, 즉 손익을 합한 게 결국 50만 원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건설 계약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맨 마지막 손실이 예상되는 그해그해 그해 손익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X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는 이미 25만 원을 인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손실이 예상되는 해에는 얼마를 예상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 다음 연도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여기를 역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은 전체 건설계약과 똑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간편법의 내용이죠. 간편법도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전체 건설계약과 관련된 손익은 이익이나 또는 손실의 합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예상을 했을 때 마지막 연도에 손익을 미리 땡겨서 잡았을 테니까, 마지막 연도에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해서 구한 게 우리가 아까 봤던 간편법의 내용이죠. 음. 자, 이게 이제 손실이 예상되는 해의 어, 계약 손실액이에요. 그래서 뭐, 답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그 1차 년도에, 즉, X1년도에 손익을 미리 찾아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X1년도 손익, 여기, 여기에서 여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이익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공사에 대한 손실 찾아주고 그 다음에 그 이익을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광주시로부터 동구장 건설 계약을 수출했고 계약금액은 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년도 12월에 완공이 된다. 자, 그리고 자료는 단것 같고,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1년도에 계약 손익, 계약 손익은 어떻게 될 거냐. 1년도죠. 가로치고 뭐가 나왔냐면, 진행률은 0년도에 20%, 1년도에 70%, 2년도에 100%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어요. 음.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자료가 나왔죠. 단기 계약 원가 나왔고, 누적 계약 원가 나왔고요. 총 계약 원가 나왔고, 뭐, 회수액이 나왔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이제 해보면, 자, 원가 투입에 대한 진행률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누적 원가는 얼마예요? 첫 번째 56만 원이 이제 누적 원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 예정 원가는 280이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20%가 나올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연도로 한번 볼까요? 자, 280만 원의 총 예정 원가, 그 다음에 누적 계약 원가가 얼마였냐면 230이었어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 82.14%가 나와요. 81.14%가. 그죠? 음. 첫 번째는 일단, 20%에 따른 계약 수익을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20%에 따른 계약 수익. 즉, 56만 원이 될 거야. 그래서 전체 280에서. 그래서 계약 이익 또는 손실이 첫 번째 연도에 이제 4만 원만 계약 이 나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연도에는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82.14%를 가지고. 자, 근데 문제에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자료의 내용을 보면 뭐가 나왔냐면 진행률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구한 20%와 82.14%는 원가 투입량에 따른 진행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진행률을 보니까 첫 번째 연도에 20%, 두 번째 연도에 70%, 세 번째 연도에 100%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진행률을 사용해야 을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따로 진행률을 구해서 원가 투입량에 따른 진행률을 적용하면 안 되고 문제에서 제시된 진행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는 원가 투입에 따른 진행률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진행률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제시된 진행률이 있을 땐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20% 이건 똑같네요. 그럼 두 번째 82.14%가 나오는데 원가 투입량에 따라서 보면 근데 제시된 진행률은 70%예요. 그래서 이거를 70% 바꿔주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원가 투입에 대한 진행률을 적용하지 않았으니까 누적 원가라든가 초기 예정 원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률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자, 누적 진행률이 일단 나왔고 그럼 첫 번째는 일단 전체 계약금액 300만원에서 20%를 적용한 계약수익 60만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원가에서는 전체 어, 총 계약원가 280 거기에서 20% 그래서 56만원 만큼 계약원가 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계약수익은 어쨌든 간에 4만원이 되고 자두 번째를 보자고요 두 번째 계약수익에서는 당연히 300만원에서 70%를 적용한 거죠 거기에서 그전년도까지 인식했던 60만원의 계약수익을 뺀 금액이 단기에 계약수익이 되는 거고 자 계약원가를 잘 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즉 어, 단기의 계약 원가가 영년도에는 56만원, 1년도에는 174만원이에요. 그러면 174만원에서 56만원을 빼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음, 한100 어, 얼마가 나올까? 56만원이니까 10, 18만원, 음, 그러면 118만원 그 정도 나오겠네. 그죠? 그 2년, 1년도에 발생된 원가는 118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죠? 자, 70%를 정해서 두 번째 계약 원가를 이제 찾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된 계약 원가가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발생된 계약 원가 즉 지출된 계약 원가가 아니라 진행률에 따른 계약 원가를 손익 계산서에 원가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280에서 70%를 적용한 금액에서 전기까지 시켰던 계약 원가를 빼주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번에 손익 계산서에 들어가는 계약 원가는 114만원이 돼야 돼아니 140만원이 돼야 돼요. 이거를 좀 주의를 해주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당연히 140이 아니죠. 근데 어 70%를 적용했을 때는 140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계약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첫 번째 어 계약 이익은 4만 원, 두 번째는 이제 10만 원이 되겠죠.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잘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수익은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원가를 단계 발생된 원가를 가지고 저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다른 답이 나버려요 그래서 진행률은 항상 진행률을 가지고 수익과 그 다음에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진행률이 달라졌을 땐그 적용된 진행률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이거만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진 진행률 즉 20%와 70%와 100%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걸 가지고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방식 자체는 너무나 간단한 거죠. 답을 알게 되면. 자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10년도 1월 1일에 100만원의 건설공사한 건설 수주를 받아서 즉시 공사를 시작했는데 11년 말에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10년도 11년도 2년에 걸쳐서 이제 됐네요 그 다음에 연도별 발생 원가와 그 다음에 추정초계약원과는 단것 같다 그리고 진행률을 적용할 때 A사가 11년도에 인식할 계약이익은 어떻게 될 거냐 음, 그럼 두 번째 연도를 얘기하는 거네 그죠 자, 일단 자료는 2차, 2개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누적 발생 원가가 얼마냐면 40만원, 그 다음에 80만원. 추정처 계약 원가는 80만원, 80만원.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뭐, 여기서 보면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그러면 첫 번째. 10년도 시점에서 보면, 누적 원가 일단 40만원이니까, 어, 전체 80만원에서 40만원이면, 누적 지연이 50%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총 예정 원가 80만원이었고, 거기에 따른 누적 원가 40만원이고, 그럼 결국 50만원이 되겠죠. 그럼 계약 수익은 전체, 어, 계약 금액, 도급 금액에서 50%만큼 한 50만 원이 될 테고, 그냥 단계 계약 원가는 40, 4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차 년도에는 10만 원의 이익이 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어, 2차 년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50%였으니까 여기도 50%겠죠, 당연히.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금액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총 예정 원가는 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누적 원가는 80만 원, 100%가 된 거죠. 똑같이 나오겠죠, 뭐. 전체 계약 수익은 전년도에 반, 이번 년도에반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너무 어, 쉽고 간단한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좋죠 예. 잘안 나와요 근데 이런 문제가 <웃음> 불행하게 <웃음>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를 주는 문제였어요 음, 답을 한번 어, 하나 맞추고 가라 뭐 이렇게 어. 자 1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0년도 상반기에 건설계약 총 계약금액이 2400이었고 어, 1년 중에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0년도, 1년도, 2년이 걸렸네요. 그 다음에 진행기준을 정해서 수익을 인식하고 동 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담고 같다 해서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음. 그리고 이제 어, 이익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죠. 자 보니까 당해 년도에 발생된 원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당해 년도 말에 추정한 예상 추가 원가라는 게나와 그러면 당해 년도에 발생한 원가는 당년도, 요번에 이제 기말까지 발생된 원가고 그 다음에 1,200은 뭘까요? 다음 년도 초부터 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되는 원가가 120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한 금액 나오고, 뭐, 결제받은 거. 자, 다른 얘기 없으니까 원가에 따른 진행률을 이제 우리가 산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추정총 계약 원가는 한번 찾아볼까요? 10년도 시점에 추정총 계약 원가는. 당년도에 발생한 원가가 40만 원이고요. 아, 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당년도 말, 지금까지 발생된 말고 앞으로 발생될 게 1200이래요. 그래서 추정총 계약 원가는 지금까지 발생된 거에다가 앞으로 발생될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1차 년도에는 6천만 원이 예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전 년도에 발생된 원가가 400.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공사 끝났잖아요. 요번에 이제 발생된 게 1225만 원이래요. 그래서 전 년도에 발생된 거 400. 그 다음에 요번 년도에 발생된 거 1225. 그럼 전체 공사 금액은 1625만 원이 이제 들었다는 얘기죠. 1차 년도에 시작해서 2차 년도에 완료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누적 계약원가는 1차 년도에 일단 400만원 만큼 나왔겠죠 어, 400만원이 누적 계약원가고 그 다음에 두번째 두 년도에서는 당연히 1600이 되겠죠 1625만원 음, 그래서 전체 금액이 여기서 이제 100%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누적 진행률은 처음에는 25% 그 다음에 그 다음 년도는 100%가 되는 거고요 계약 수익 금액은 1차 년도에는 전체 2400에서 25%를 적용한 600만원이 계약 수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원가 마찬가지로 이 계약원가도 마찬가지 1600에다가 25% 한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어차피 400이 되는 거죠. 단기 발생된 거. 왜냐면 원가 투입 비율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면 그 전체 원가에서 지행률을 곱한 금액이나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어차피 그 비율로 한 거니까. 자, 그래서 계약이익은 첫 번째 연도에는 200만 원의 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연도 마찬가지죠. 뭐, 1800. 남은 금액이 이제 계약 수익 금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원가, 1225만원. 그래서 575만원. 여기서는 1차 년도하고 2차 년도에 전체 총 계약 원가가 달라지긴 했지만, 뭐, 계산하는 방식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 계산합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사실, 그, 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건설 계약 관련 사항은, 어, 수익인식의 어떤 문제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 쉽게 풀고 빨리 풀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잘좀봐 두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 1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1년 초에 총 계약 금액이 60만 원인 교량 신축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공사 기간은 1년도부터 3년이래요. 그다음에 이 교량의 총 계약 원가는 50만 원이 추정이 됐고 그다음에 완공 후에 실제 총 원가는 5 4만 원이 소요. 전체 다 완공한 다음에 보니까 53만 원이라는 얘기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할 계약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2년, 두 번째 연도네요. 실제 발생된 누적 계약 원가가 나왔고, 완성시까지 잔여 계약 원가 예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자료처럼 지금까지 발생된 원가 20만원, 그 다음에 완성시까지, 근데 앞으로 이제 발생된 원가 3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전체 계약 원가는 두 개를 합한 금액이 되겠네요. 어쨌든. 자, 그러면 첫 번째 1차 연도에 일단, 발생된 원가는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만 원이 실제 발생된 원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남은 원가가 얼마예요? 30만 원이 남아있죠? 그 30만 원만큼을 합하게 되면 전체 원가는 50만 원이 예상되는 상태고. 그죠? 이게 이제 1차 연도예요. 그럼 2차 연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두 번째 연도 넘어오면, 전년도에 발생된 원가가 이만큼이었고요. 근데 두 번째, 실제 발생된 누적 계약 원가가 39만 원이에요. 39만 원은 1년도, 2년도 합해서 39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1년도, 2년도 합해서 총 39만원의 원가가 이제 발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얼마냐면 13만원이 남아있대요. 13만원만큼 남아있으니까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전체 금액은 52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년도에 전체, 어 그, 총 예상 원가가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년도에 가서 보면, 지금까지 이만큼 이제 발생이 됐는데, 발생된 게, 즉, 전체 누적 원가가 얼마오 54만원이 된 거예요. 결국 예상했던 금액보다 넘어섰네. 그렇죠? 그래서 죠그 54만 원만큼 발생이 되고 전체 예상되는 원가, 즉 실제 발생 원가는 54만 원이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진행률을 구할 때 원가 투입에 따른 진행률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 년도는 어떻게 되죠? 전체 50에서 단계 발생된 20만 원만큼 계산된 진행률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1차 년도에는 40%가 되는 거고 그럼 2차 년도에는 마찬가지겠죠. 뭐. 전체 예상되는 52만원에서 지금까지 누적 39만원. 그래서 2차 년도에는 75%가 될 거예요. 뭐, 나머지 이제 당연히 100%고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보면 누적 원가가 발생, 아,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년도에는 일단 20만원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년도에는 39만원과 20만원의 차이가 두 번째 년도에 실제 발생된 원가죠. 나머지 년도에는 요만큼이 발생이 됐겠죠. 그리고 자료는 20만 원, 39만 원, 5사만 원이 나왔던 거야. 그죠그니까 문제 자료를 여러분들 잘 보고 이제 어 전체 건설 계약에 대한 원가를 추정을 잘 해야 돼요. 만약에 문제 자료를 잘못 읽게 되면 어 진행률 자체가 이상하게 나와 버려요. 그니까 자료가 제시가 될때 어떨 때는 누적 원가와 총 예정 원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지금까지 발생된 원가와 그다음에 앞으로 발생된 원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면 그 자료가 제시되는 형태의 네 가지 패턴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잘 보시고 그걸로 항상 건설 계약과 관련된 자료가 나왔을 때는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앞에 그 자료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잠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진행률은 40%, 70%, 75%, 그 다음에 100%가 되겠네. 그 다음에 계약 수익 금액은 전체 도급 금액에서 20, 40 아, 40%에 해당하는 24만 원이 되고 두 번째 연도에는 21만 원. 그다음에 세 번째 연도에 15만 원 이렇게 이제 계약 수익을 인식할 거예요. 그다음에 계약 원가는 첫 번째 연도는 20만 원. 두 번째 연도는 어, 요번에 이제 추가로 발생된 원가가 19만 원이죠. 그래서 그 19만, 19만 원의 계약 원가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익은 2만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연도에는 이제 2만 원의 계약 이익을 계산하겠죠. 음. 이 문제 요거 요거 자료 앞에 있는 이 말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1년도 7월 초에 총 계약금의 200만원의 도로 건설 계약을 수주를 했고, 공사 진행 기준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계약원가 발생액은 40만원이었고, 이후에 완성 시까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는 120만원. 여기서도 자료가 보니까 지금 1년도에 발생된 원가는 40만원이고, 앞으로 발생될 게 120만원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쵸? 그러면 죠그 전체 원가는 그두 개를 합한 160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어, 계약금액 청구액은 45만 원이고, 이 중에 회수한 금액은 35만 원이다. 그 다음에 이 계약과 관련해서 1년도 인식할 계약 손익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원, 아, 진행률은 원가에 따른 진행률으로 이제 사, 사용을 하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문제는 너무 간단하네. 첫 번째 년도에 이익을 찾아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추정총 계약원가를 계산하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계약원가 발생액이 일단 40만 원이 있죠. 1차 년도에. 그게 이제 일단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가로 나오는 원가가 있어요. 그죠? 이 추가로 예상되는 이 원가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면 결국 전체 예상되는 원가는 160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발생액은 40이었으니까 진행률이 2 5예요 그러면 계약 수익은 전체 200만원에 대한 25%인 50만원, 원가는 40만원, 계약액은 10만원 이렇게 되겠죠. 음, 문제가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어, 교량 건설을 위해서, 뭐, 도금에 600만원 계약을 체결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인식 기준을 적용하고, 계약의 진행률은 누적 발생 원가에 따라서, 즉, 어, 투입된 원가에 따른 진행률을 찾는데요. 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실제 발생된 원가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도 말에 예상 추가 계약 원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계약 대금 청구액이 나왔고, 해수액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의 자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실제 계약 원가 발생액은 어떤 거예요? 그 해에 발생된 원가예요. 그러니까 1년도에는 200만원 나왔고요. 2년도에는 130이 나왔고, 3년도에는 220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적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누적 원가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네. 1년도에 발생된 원가는 이거, 2년도에 발생된 누적 원가는 이만큼, 3년도에 발생된 누적 원가는, 3년도까지 발생된 원가는 이만큼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누적 원가로 본다면 1년도에 200, 2년도에는 330, 그 다음에 3년도에는 어, 330에다 220을 더한 550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연도 말에 예상되는 추가 원가는 300만원, 220만원, 이렇게 이제 되 있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기를, 어, 2년도 12월 30일 현재, 어, 미청구 공사, 개정 잔액과, 그 다음에 건설 계혁 관련된 단기 손익을 물어봤죠. 미청 공사, 그 다음에 초과청구 공사. 이거는 미성공사하고 진행 청구액의 차이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어, 전체 누적 진행률을 일단 찾, 어, 찾아보자고요. 어, 보면 첫 번째 누적 계약 원가가 이제 발생되는데 어, 1년도에는 2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정 총 계약 원가는 이두 개를 합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500만 원이 될 거예요. 진행률은 40%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진행률을 아저 계약 수익을 보면 전체 계약금액에서 이 40%에 해당하는 240이 수익. 그 다음에 요번에 발생된 원가 200이 원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익은 40만이 될 거예요. 일단 1차, 1차 연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연도한는이제 볼까요? 아,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 를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미성공사가 이제 중요하니까. 미성공사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계정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게 중요하니까.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일단 발생된 원가 200만 원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걸 이제 미성공사라고 이제 계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지출이 발생하면 미성공사로 이제 계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원가를 계산할 때, 계약 수익이 240,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원가는 200만원. 그리고 그 차이를 뭘로 하죠? 미성공사라는 계정으로 이제 만들어 놓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보면, 일단 미성공사는 자산 항목이에요. 그래서 저쪽 이제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수익은 단기 손익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원가는 단기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성공사 금액, 나머지 잔액, 똑같이 40만원 저쪽으로 되겠죠. 그러면 1차 년도 말에 미성공사 잔액은 240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손익은 240 플러스 마이너스 200.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행 청구액이 있어요. 진행 청구액은 뭐냐면 대금 청구한 금액이죠, 이거. 청구한 게 이제 진행 청구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140만원이 이제 진행 청구액이 계산이 돼요. 진행 청구액은 청구하는 시점에 이제 부채가 되는 거예요, 걔는. 그럼 얘네들이 제 이제 재무제표에 이제 어떻게 반영되는지 미성공사와 진행청구액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계산했던 미성공사 잔액은 240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청구액이 생기면 그만큼 140이 부채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얘네들을 표시할 때 하나의 이제 공사에서 미성공사와 진행청구액이 있을 때 얘네들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 잔액이 큰 쪽으로 가죠. 그럼 여기서 보면 잔액이 어디가 크냐 이쪽이 더 커요. 240이고 140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미성공사에서 부 채에 해당하는 진행청구을뺀 나머지를 이제 빼게 되면 100만 원이 남고, 그게 이제 자산 쪽에 있는 금액이 100만 원남단다는 얘기죠. 그거를 미청구공사라는 자산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럼 1차 년도 말에는 지금 미청구공사가 100만 원이 있는 상태야. 그겠죠? 자, 이제 2차 년도로 이제 가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연도에는 일단 누적원가는 얼마냐? 저두 개. 1차 년도와 2차 년도 합계인 330이 되겠고요. 그럼 총 계약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누적된 원가 330에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원가 220이 더해지면 전체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220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발생된 330을 더해줘야지 추정 총 계약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550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진행률은 몇 프로냐? 60%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계산하면 120과 130이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 2차년도에는 10만 원만큼 손실이 발생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그 전체 계약과 관련된 전체 도급금액, 도급금액 6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예상되는 원가는 55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그 해, 즉두 번째 연도에 손실이 나오는 경우지 전체 공사에 따라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상 손실액을 잡아 가지고 미래의 손실액을 땡겨서 원가를 잡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 해만 손실이 나오는 거지, 전체 손익을 봤을 때는 이익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50만 원만큼 이익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아요. 이거 손실 예상되는 경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연도에는 이제 손실액 10만 원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첫 번째, 발생된, 발생되는, 이번에 발생된 원가는 미성공사를 일단 계산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액은 120. 원가가 어떻게 냐면 130이 됐죠. 그럼 그 차이를 미성공사로 이제 대체를 시키는데 아까는 이익이 남는 상황에서는 미성공사 금액이 증가를 했는데 손실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미성공사 금액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미성공사가 처음에 130이 추가로 계상이 됐지만 그중에 10만원만큼이 다시 감소가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청구액 160 있죠. 그러면 기말 즉 2년도 말에 진행 청구액은 얼마냐. 일단 요번에 청구한 금액이 160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청구한 금액이 140이 있죠. 이두 개를 합하면 2년도 말에 청구액 잔액이 될 거예요. 이건 누적액이 되겠죠. 그래서 300만 원의 진행 청구액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미성공사는 어떻게 될 거냐. 그 전까지 240만큼 미성공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발생된 게 130만큼 플러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만큼 감소를 했죠. 그러면 결국 잔액은 360이 될 거야. 그래서 미성공사 잔액은 2년도 말에는 36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행청구액은 이렇게 이제 회계리를 하겠죠. 자, 그럼 재무상 대표에 일단, 어, 2차 년도 이제 말에 들어가서 또 이제 잔액큰 쪽을 비교를 해봐야, 해봐야 되니까 기초에 일단 240, 그 다음에 140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미성공사가 이번에 이제 발생된 게 130만큼 미성공사가 발생이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성공사가 10만 원만큼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진행청구액이 나왔죠. 여기 160만큼 요번에 진행청구액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미성공사 전체 금액은 36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행청구액은 아, 300만원이 되겠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번째 말, 두 번째 해 말에도 미성공사 금액이 얘보다 더 커요. 그러면 진행청구액을 미성공사에서 빼는 방식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60만원 만큼 미청공사가 있는 상태고 단계 발생된 원가는, 이건 누적액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단기손익 120, 그 다음에 단기원가 130 해서 여기서는 계약손실 10만 원이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미성공사와 그 다음에 진행청구액을 구할 때 미성공사 잔액을 알고 그 다음에 진행청구액 잔액을 알아야지 그게 미청공산지 또는 초과청공산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미성공사 잔액을 구할 때 여러분들 총 계약금액에서 누적 진행률을 곱하고, 거기서 이제 예상 손실액을 빼주면,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 다른, 전체, 그, 공사 발생액에서, 거기서 이제 빼주는 방식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성공사 잔액을 구할 때, 총 계약금액에서 누적 진행률을 곱하고, 거기에서 예상 손실액이 만약에 나온다면, 근데 예상 손실액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전체 공사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손실액이 나오죠? 일반적인 경우 저게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계산한 금액이 미성공사 잔액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600만원에서 60%를 곱한 360일단 미성공사 잔액이 되겠죠. 두번째요그 다음에, 진행 청구액은 뭐 너무 어렵진 않아요. 얘는. 아, 뭐 너무 쉽죠. 사실 청구액의 누개액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40과 160의 합계인 300만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미청구 공사 계정 잔액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너무나 간단해요. 진행률, 진행률만 찾아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서 건설업, 건설업체 간평이 1년도 5월 1일에 대안과 도구계약을 체결했는데, 진행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대요.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 원가에 따라서, 어,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4년도 12월 31일까지래요, 공사는. 최초의 계약금액은 10만원이었고 계약금액의 변동내역, 원가 등의 자료는 단고 같다. 3년 말, 그러면 첫 번째 1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년도, 3년도 세 번째네요. 거기에 따른 미청구공사 계약자산액은 얼마냐. 저건 이제 계약자산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미청구공사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어요. 자, 보면 다른 거 이제 우리가 뭐뭐 크게 뭐 안본게 없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단기 계약금액의 증가분 이런 말 있죠. 음,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19번까지는 계약 금액이 변동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처음에 도급 금액, 소위 말하면. 근데 여기서는 도급 금액이 변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어주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기라는 건 공사 기간이죠. 공기를 맞춰주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상대방은 거기에 따라서 뭐냐면, 그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 건물을 지으면 그걸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입주도 시작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만큼 손해를 입은 거니까. 그죠? 그런데 반대로, 공기를 빨리 이제 해줬다. 만약에 3년 동안에 짓기로 해줬는데, 그걸 한 6개월 정도 빨리 해준 거야. 또는 1년을 또 빨리 해줬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는단 말이요그 그럼 계약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금액이 변동을 할수 있는데, 여기 보면, 총 계약금액이 처음에는 10만원이었어요. 자, 근데 3년도에 가서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따른 계약금액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증가를 한 거네요. 2만 원만큼 증가해서 전체 금액은 총 12만 원이 제 바뀐 거예요, 지금. 계약금액이. 아, 4년도 시점에는, 당연히 10만 원, 아, 만 원만큼 이제 들어났죠 여기서 12만 원에서 만 원만큼 증가를 해서 여기서는 이제 13만 원이 제 됐겠죠. 일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이렇게 이제 움직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률을 이제 찾아보, 찾아보면, 첫 번째 1차 연도에 발생된 원가는 2만 원. 그 다음에, 근데 저 원가가 뭘로 나왔냐면 누적 원가가 나왔어요. 2만 원, 4만 원, 6만 8 0원그 다음에 8 6 0 0 0원 이렇게 나왔죠. 이건 누적원가라는 얘기죠. 그럼 총 계약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 보면 누적원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예상 추가원가가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누적원가 2만원에서 앞으로 발생될 걸로 예상되는 게 6만원이었어요. 전체 금액이 8만원이 되겠네. 두 번째 는 어떻게 돼요? 1차 년도 연도, 2차 년도까지의 발생된 원가 합계가 4만 5천원이래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될 게 4만 5천원이 돼. 그럼 결국 두개합한 9만원이 되겠고. 3차 년도, 마찬가지. 1, 2, 3년까지 원가가 6만 8천 원이 나온 거고, 앞으로 1만 7천 원이 나올 거래요. 8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다 짓고 나니까 8만 6천 원 나온 거고.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누적 발생 원가에 따른 진행률을 찾아주면, 일단 누적 계약 원가를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총 계약 원가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진행률을 찾아주면 될 거예요. 그럼 누적진행률은 첫 번째는 25%, 두 번째는 50%, 그 다음 세 번째는 80%가 될 거야. 그죠? 그럼 이제 3년 말에 미성공사를 찾아볼까요? 이제 진행률을 찾았으니까 전체, 전체 계약금액이 12만원이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2만원에 80%. 이거는 전체 건설 계약에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예상손실액은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바뀐 도구금액에다가 진행률을 곱하고 그러면 미성공사 잔액이 나오는 거예요. 9 6 0 0 근데 여기서는, 어, 계약 자산을 물어봤으니까, 즉, 미청구공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진행청구액 잔액도 알아야 되겠네. 진행청구액 잔액은 얼마예요? 청구액의 합계니까. 그죠? 그래서 3년말 청구액은, 진행청구액은 3만원 플러스 4만원 플러스 2만원이 되겠네. 그죠? 그럼 결국 9만원이 되는 거고, 그두 개의 차이인 6천원이 미청구공사가 될 거야.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잘 찾으면 되는 거죠. 80%만 잘 찾으면 사실 문제가 될건 없어요. 그, 뭐, 건설 계약에서 계약 금액이 바뀌는 경우, 그때 그 수익 금액 계산할 때좀 조심하셔야 돼요. 계약 금액이 바뀔 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잘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 인식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쭉 봤어요. 건설 계약과 관련된 사항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봤는데, 건설 계약에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문제가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머지 수익 인식에 대한 내용들이 요번 이제 기준이 바뀌고 그다음에 수익 인식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텐데 작년에는 관세사 쪽에서는 수익 인식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회계사 쪽에서 이제 수익 인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소대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챕터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